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뒤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어디 부터 시작 할지 몰라서, 나도 세상에, 나 가고, 싶어, 나도 세상에, 나 가고, 싶어, 당당히,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음, 이 세상 겨. 힘이 돼줄 거야 힘겨웠던 방황